말씀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자문에서 보면 요 29장 1 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방자의 행하, 행하거나 어, 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예언이나 여호와의 묵시나 그런 것들 여기에 나와서 나오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비전이나 여와의 꿈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 아깝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자체는 과연 뭘까요?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겠지만 세상 물정도 어두워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데 무뎌, 무뎌진 엘리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그 세상이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우리 지금 시대 우리 한국에 보면 한국 시대에 어떤 것이 되는지 목회자들이 얼마큼 눈이 어두워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2년 6월 6월 25일 국민대회에서 WC 반대한다더니 김상한 목사 등장하니까 조용해졌다라는 그런 뉴스앤조이 그,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대어 참석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이 김상환 목사였는데 김상환 목사가 나타나자마자 거기에 나오는 총회장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 김상환 목사에 대한 w c c 의 반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조용하다가 결국 은 뭐예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조그만 조그게 그냥 WCC 반대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어떻게 이회이 그, 이 대회를 끝냈다고 생각 얘기합니다. 뭐냐면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아 WC 반대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영기 목사도 등장했고, 김사 목사도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또 뭐냐면, 이용원 목사도 뒤늦게 참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던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종북 좌파와 공산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위쳐. 전부 다 일성이 뭐냐면, 전부 다 뭐예요? 종북 정당 해산하라. 그리고 뭐요? 종북 좌파 공산주의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2013년, 아, 2012년, 6월 24일, 6개월 상, 어, 맞이해서 이런 그걸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2 0 1 2년 누가 집권했던 상태입니까?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걸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 집권한 건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몇년 후에, 자, 6년 후입니다. 6년 후에 뭐냐면 11월 14일 날 이영원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영원 목사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면 환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는 정복 좌파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공산장을물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서 환영받았으니 우리도 환영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참, 이것은 종복 좌파냐, 공산주의냐,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한 번, 한번 우리는...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정말 내가 어떤 신념이 있다 어떤 이데오리가 있다면 그이데오리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얻어진다 눈이 얻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반 보수 기독교의 목소리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극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극보수와 보수의 차이가 뭘까요? 극보수는요. 정말 믿음대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옛날에 여호와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는 무슨 전쟁에 그 상처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 이영복, 그 사람 이영복, 우리 그 형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이영 공산주의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하게 했던 그말 자체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극보수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 어느 분야든 극단은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2012년에 왔을 때그 단에 참석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 전 그런 걸 한번 대목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군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8년 10월 2일 날 한국교회의 대북 파트너 북한의 관변단체인 조존 그리스도 연맹과 탈북민을 통한 다채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정모뿐만 남북교회는 북 정모뿐만 아니라 후문으로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선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합니까? 조구연 조 조선 기독교 연맹과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조선 기독교 연맹은 뭐 하는 데냐? 봉숙교회나그 칠골교회를 갖다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 뭐예요? 정부에서 공산당 그 김, 김정은 정권 김일성 정권 김, 저, 김정일 정권이 만들었던 가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그란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까지 됐다 탈북민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건 될 수가 없다 뭐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다 자, 기독교 북한은 뭘 믿습니까 북한은 유일사상 주제사상을 믿습니다 주제사상은 결국 뭐냐면 태양신 숭배랍니다 그건 누굽니까 태양신이 누굽니까 결국은 김일성입니다 자, 탈북자를, 그래서 어떤 거냐면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 내부 선교, 지하교회하고 연결해서 그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 여기한번 참고를 LA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 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성과 실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회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의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참조이신하느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런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하늘 새 땀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님처럼 우리를 을 보호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삼일만에 구원하시고서 이 땅의 평안을 오직 피의 대가로 이루어 주고 또그 대가를 치르는 영생한다는 진리를 심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하느님 곳 김일성 주성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성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도 중하나. 그야 말로 음, 어쨌든 기독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 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 속에는 있 하느님은 곧 김일성 스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선님을더잘 믿고 김일성 선님을더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안 믿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아, 이렇게 는 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지금 과학을 아,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성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하를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LA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 자, 이게 꽤 오래된 영상이고요. 꽤 유명한 영상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봉수교에 의하면 이 영상을 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념은요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겼을 때그 기독교 거기 성경에서 보면 내 것은 1 1액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봉숙의 이 성숙 전도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LA 가서는 다른 얘기하고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평양에서는 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우리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종복 좌파를 물러쳐야 되는 건가 어떤 것이 공산주의가 싫은 건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종교통합위에 보수와 진보 적극 협력하기로 2013년 WCC를 즈음에서 김상환 목사하고 전부 다 모여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자 한기정 대표 홍재철 목사도 여기서 마찬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기독교 교육협의회 김영주 목사 그다음에 세계보교주연맹 어, WEA 총회 준비위원장, 위원장, 길자인 목사 전부 다 100명, 저 아주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모든 모든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김선도, 손인웅, 박종아, 손다리, 김정은, 나홍균, 장, 장정인 전부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정말 이기독교계에서 이름께나 나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의 종교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또 교회 목사님도 이런 것도 했습니다. 박원순 동성의 오호자. 이 박원순 씨는 동성의 오호자 1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 박원순 목, 저, 동, 시장을 그, 옹호한다고, 지지한다고, 1341명이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신 뭐냐면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구려서 명단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신념이 강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이 사람들은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회의 약자와 소외층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권, 소수의 인권 하다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갖다 옹호하다 보니까 소수 성애, 소수 성애자들, 어린아이들만 보면 성욕이 돋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일부 다처제 요구해달라. 그것도 소수의 인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동물, 동물과 화가 나는 애들. 그것들도 난 동물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결국은 저는 성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합동과 통합은 다시 합해야 한다. 자, 예장통합교단에서 예장통합이 이단적 성향을 가벼워 여기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합동과 통합은 다시 합해야 한다고 이합니다 통합과 합동이 왜 헤어졌습니까? 결국 WCC입니다. 종교통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헤어졌는데 이,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 다오정목사는 것은 그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의 동생입니다. 오정 목사가 뭐라고 됩니까? 합통과 통합은 다시 합해야 된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That the end is coming not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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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coming to take those who've accepted him and believe in him and rescue them from this earth. He's going to br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the sky part? The, the, the, sky, the, the, the sky is going to open. According to biblical record, the sky is going to open. He's going to descend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ve been saved. by His grace. p r e t t y mean-spirited Christ. Wait a minute, wait a minute, you're not going to be laughing soon, I'll tell you that. Listen, listen, this is, this, it says, this is all in the Bible, isn't it? r e t it's in the s s a l n It's in the, It's in Revelation, John, uh, it's in Thessalonians, yeah. it's in the book of John. Yeah. What happens then, what happens during the, th there's a thousand year, a thousand year period, what happens then? Yeah, there's a period of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begins, the coming of Christ. He comes to take those, like I said, who have been saved by His grace, mm -hmm. and those who have not accepted Christ, because God gave us, He gives everybody the provision I am to accept the salvation that He offers free of charge. He's offered salvation free of charge for those who a c c e p t it. It's open to everyone. Everyone who's accepted Christ, but not Muslims or Hindus or Sikhs. Christ it makes a statement n h e o o no he no. makes a, statement, I have a he statement. statement in the book of John Appalling. chapter 14 verse 6 i h t e says tha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but he only takes those w h o b e l i e v i n him the, know, the, way, man the, man really the never, way the truth what about children who have sorry i'm coming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yeah. no one comes unto the father right except through me. Exactly. It's a radical statement. It's a, it is a radical statement. It's a radical statement. o k a y exclusive okay? statement. It, it, it, it's a radical statement. It's a r a d i c o l s e a t e m e n t Tell salvation. me m about that. What would you like to say? Sorry, sorry. Let me just finish. Okay. No, no. no. So what I say is that salvation, salvation comes through only Christ. Mm. Salvation comes through Him. So, but, so, okay, okay, so but we, we, we, we've, got a we've got a vision, Christ. we've got a vision, if that's the right word, of what's, what's going to happen, and it's in the Bible. It's Sorry, fundamentalism we're talking about, and fundamentalism produces problems in all major world religions, and it produces, <laughs> it produces problems in Christianity, no, You're and this, you can't, is no, picking, this is a Stephen. fundamentalist interpretation of scripture, which actually misunderstands a very poetic piece of writing in the book of Revelation. 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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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보고 이런 영상을 보고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좀 여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은 너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 문자적, 근본주의자라기 그런 게 보다도 저는 이 말씀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아와 여태까지 쭉 역사적으로 보고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비방하고 조수, 조수하고 아주 비난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뭐예요? 너희 영을,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눈이 어져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엘이 자라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번 그 설교 때 말씀하셨던 건데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음 2장 52절에도 마찬가지 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자라났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도 여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은 어떻게요? 뚝딱하면 정말 새로운 사람, 멋있고 새, 새로운 리더가 될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왜 사무엘을 자라나게 만들까요? 산전, 수전 여러 가지 좋은 점,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모든 거 겪어가면서 자기의 신앙 생활을 갖다 쌓아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자세상 그 밑에 그 환경 속에서 홈리와 비누하스가 힘들고 어려운 그 태폐적이고 아주, 아주 지저분한 아주 정말 악행을 범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오로지 여와만 생겼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 저 나온 거 1월 29일 그 뉴스를 보면 황교안 대선주자 여론 조사 첫 1위가 됐습니다. 자, 황교안이 어떻게 뚝뚝 떨어졌습니까? 황교안 대선 후보는 결국은 국무총리하고 법무부 장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쌓아가면서 결국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누구예요? 여기 나왔던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왔던 것들이 누구예요? 그 3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금 감옥에 갔죠. 드루킹 때문에 자. 그러면 서울시장 이재명 지사도 지금 그 재판 관계 도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가 쌓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왔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요. 공부 잘 하고 싶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우리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될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괴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그 교회서 에그 성전에서 잠을 자는 사람 아니면 그 한나처럼 열심히 지금 하나님 위해서 피와 땀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기도라고 이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해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션 기도가 뭐냐면 곤란에 처한 사람이 꿈을 통해 신이 계시나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신성한 장주에서 잠을 자거나 밤을 보내는 관습을 지칭하는 게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큐베이션 기도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사장 여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엘리에게 부르셨는데 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이런 것이 세번 반복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엘리 제사장 자체가 두번 부를 때까지도 이걸 갖다 불렀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저 차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서야 결국은 깨닫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너를 부르시면 여와여 호 말씀하시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십절에 보면 뭐라고 그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봤을 나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사무엘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제 사장한테 간 겁니다. 결국은 엘리제 사장도 엘리제 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사무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엘리제 사장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을 말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엘리 집안을 갖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왜멸하다고 얘기죠? 결국 이것도 자라난 겁니다. 이것도 계속 쌓고 쌓아서 쌓아서 결국 은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이 집안을 없애 버리겠다. 왜 제사장 집안을 없애겠다. 왜 목사 집안을 없애겠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악하게 행하면 동 하나님이 진멸해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가 아직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엘리제사장의 성격이 나오죠. 엘리제사장이 뚱뚱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기 갈등을 싫어하는 어떤 게 보면 순정형, 그러니까 순정형, 안정형을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하다가 우유부단을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엘리집비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느님이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엘리에게 알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미안하죠. 이렇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아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로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고 하는지라. 자, 뭐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근데 결국은 사무엘은 거기 그냥 지키는, 어떻게 보면 사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러 신부 수업, 그니까 러 제사장 수업을 받는 아이인데, 결국은 이 예언이나 이게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원래. 와야 되는 게 엘리제사장한테 와야 되는데 엘리제사장한테 오지 않고 누구한테 왔어요? 사물한테 온 겁니다. 자, 싱가포르에 있는 그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있는데 그아드님이 예언을 많이 받습니다. 보면 가끔 가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레 목사님, 갈레 목사님이 그 이름만큼 어,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두렵고 떨리죠. 아, 과연 내가 얼마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에 대한 기대치는 무지하게 높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삶 그 자체를 좀 정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멸이 그것,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뭐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 거죠. 자. 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이게 무슨 뭐예요 예언자는 미리 볼 자, 미리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 저축된, 쌓아둔, 쌓아두는 말을 얘기하는 자였다는 얘기죠. 쌓아둔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그, 그 오순절파들, 오순절파들 가서 예언 같은 거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미리 보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우리는 뭐냐면 에베스도 얘기했듯이 다섯 가지 사역이 있는 것처럼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나온 것처럼 무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 갖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네가 앞으로 어떻 뭐가 될 것이다, 이러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자, 사무엘 3장 19에서 20에서 보면, 사무엘이 자람에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기도 사무엘이 자네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단에서부터 부활 세바까지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부활 세바는 뭐예요? 백도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한 같은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렇게 되겠죠. 자, 여호와에서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실때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멜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1절에서는 여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와께서 실로에게 여와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무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기록습니다 자, 1절에서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야? 말씀으로 사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언약궤가 아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언약궤 여기서 보면 사무엘 4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 보면 불셨다고 싸움을 하죠. 자, 왼쪽에 보면 여기 에벤에셀이 어딘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그 나와 있던 아벡이 어디에 있는지 실로거든요. 그곳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 사해 바다 왼쪽에 보면 여기가 블레셋이죠 원래는 이게 가나안 블레셋이 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다시. 자 일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 일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 사사기를 보면서 여기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부리 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우리가 힘들고 악행을 보면 하나님이 와서 징계를 하시죠. 그다음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자,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사사예요. 그죠? 사사가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졌단 얘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 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싸움할 때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봤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자, 여기는 또 뭐예요? 저, 지금 졌으면 와서 기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갖고 와서 한번 가자. 뭐예요? 언약계가 여우수아가 요단강 갈때 언약계를 메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계를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거죠. 그죠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뭐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금소가지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계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에 불레세 사람들이 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느님 괴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험리와 비자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그림을 보면 죽었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 4장 여기서 보면, 어, 어,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악행을 정하면 사사기 시대에서는 징계를 냈고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해주셨고 평안을 평안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악행을 범했죠. 사사시대는 악행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안 그렇게 순환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죠. 근데 자,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시켜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악행은 악행 자체가 뭐냐면 아예 하는 일 자체가 관심 없어 말 자체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징계를 보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이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제사장 자체를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진을 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기도 하나조차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 대신 뭐 했습니까? 하느님이요?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레스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이다.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징계를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평안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곧바로 원망하게 만들었습니까? 3회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리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 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평안해야 될 사람, 사사로 인해서 편안할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언약계를 갖고 와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하겠다 하느님 없어도 돼 우리 언약계만 갖고 우린 이길서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행을 또 범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징계를 하느님 내려버리신 겁니다 3회 4장 11절 보면 하느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와 비누하스가 죽어버렸죠 제사장 아들들도 죽어버렸죠 이 흐름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큼 패악했는지 알 수가 있죠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느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사무엘 시대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자, 우리는 언약계가 있는데 우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갖고 와서 야 하느님 대신 써먹자라고 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 다음에 문신의 처럼처럼 예수님을 내등 몸에다 걸고, 목걸이에다 걸고, 건물을 갖다가 크게 져갖고, 하느님을 영광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크면은 하느님이 큽니까? 하느님이 거기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영적으로 얻어졌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자 3회 4장 1 4절 보면 엘리가 그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됐느냐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전장에서 나온 사람이 나와서 엘리에게 이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레사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당신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앗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 비대한 까닭이라는 게뭘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 제사장 같은 경우, 우리가 상대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먹을 거 많이 먹었죠. 옛날에 그,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고기를 먼저, 그, 하길 때 고기 먼저 삶은 고기 쇠꼬챙기를 끌어대는 것처럼, 먹는데 탐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내네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폼리와 비나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결국은 성전문이 닫고 엘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 아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예배가 끊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그 여기서 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며느리도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가족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5장 1절에서 보면, 브리자 사람들이 하느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토리에 이르리니라. 이르, 자, 여기가 보면, 저 아스토시 어딘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아스토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에베네셀이고 쭉 내려오면 바로 아스토시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로, 나중에 가드로, 어, 언약계를 옮겼다가, 잠깐만요. 옮겼다가, 어, 잠깐만요. 옮겼다, 어 옮겼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에블론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가드로 넘겼다가, 아 어, 에글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에글론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소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와 호 앞에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네 신들을 자기네 들 손으로 뭐예요? 이렇게 세웠죠.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와 호앞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얼굴이 땅에 닿았던 것은 뭐예요? 아주, 아주 창피당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와 두 손모이 끊어져 문치방이 있고 다골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치방이 뭡니까? 문치방은 세상, 이 세상, 세상과 그 다음에 성전의 구분을 짓는 것이 문치방인데 문치방에 어떻게 됐어요? 몸뚱이가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호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요 여호와가 갖다 언약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갖고 왔는데 언약계약을 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런데 언약계 갖고 와도 블레셋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다곤신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신 거란 얘기죠. 내가 뭐예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못해서, 눈에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WCC 동성애 여러 가지인 것들이 뭐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이 얻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 또다시 엎드려 가, 얘기하죠 다시 또다시 얘기합니다 해봐야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그, 그 괴를 이게 다곤신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어, 다곤신이 이겼어 까부지 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결과적은 으 어떻게 되요? 다곤신이 박살이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3회사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아스돗과그 지역을 망측 망하게 하니,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 다수지. 어, 아스도에서 나오죠. 근데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신을 친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 가라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 갔더니 자, 근데 여러분. 아스토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그 가사가 왜왜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여수와 11장 조슈와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는 안악, 자손,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뭐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고 어디만 있었어요 가나, 가사와 가드와 아세다르데만 남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자저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드에서 나온 누구예요 원리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시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머니,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모르게다 옳은 겁니다.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아, 나만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 옳은 거니까 그대로 항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제 아까 그 신부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그 흑인 목사님이 얘기할 때 신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잘났어.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라고 강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똑같아요. 여수화가 못한 게 뭐냐면 가사와 가드와아스타로스를 갖다가 남겨놓기 때문에 아, 저 조금 남겨놓은 거 어때? 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악이 돼가고 뭐가 나와요? 골리아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5장 9절에 보면 9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성업에 더하사 성업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다쳐서 독한 종교나게하신지라 하느님을 괴를 애그론으로 옮겨 아까 가드로 옮겼다가 에드로로 가죠 아스돗 그러니까 가드 에그로로 넘어갔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온 성업의 사망의 환난을 당함,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정하심으로 죽지 않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업의 부르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거의 이제 그 정리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에서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두워졌다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사천 명그 다음에 살기 좋은 세상 그 다음에 내가 제일인 세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해 현실과 타협하고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눈이 어느 어두워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몸이 비대져갖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되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사무엘에서 나오는 우리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요. 뭐예요. 악의 영들과 싸운다는 얘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한테 영을 어둡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수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7년 환란을 지난 후에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에 가둘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갖다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